야 두께, <웃음> 아주 열심히군 하긴 이런 대회에 참가해보는 것만도 영광일 테니까요 <웃음> 축하하해준탁 아직 축하는 이런 거 아닌가? <웃음> 구독과 좋아요 축하보다도 두께 자네의 패배가 걱정스러워 이곳에서는 뜻밖의 행운이 뒤따르지 않으니까 나엘이! 물음표?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? 우리 결승전에서 만나자 중결승도 꼭 통과되길 바란다. 아참! 뭐야? 킥킥. 이국인인가? 요꼬만 너무 웃겨. 깔깔깔. <웃음> <깔, 깔. 웃음> 멀리까지 와서 왜또 시비야체는 킹받네. <웃음> 나이리, 나는 지금 너가 문제가 아니야. 너는 벌써 나한테 지고 있는 거야. 나의 목표는 우승이야. 이 세계 대회에서 1등 하는 거야. 탕탕 <웃음> 볼테야 내가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우리 엄마가 지켜봐 주신댔어 응원해주신댔어 에끝락 빨리 빨리 빨리 야리 느낌표. 어, 아빠... 다리... 다리가... 안 돼! 하니야! 일어나야 돼! 그래도 쓰러지면 안 돼! 어서 일어나서 뛰어야 해! 달려! 달려! 달려! 지금 저한을 어디선가 엄마가 지켜보고 계실 거야! 엄마를 실망시킬 순 없어! 하, 아니야 선생님! 선생님 어떻게 됐어요? 하, 아니야 그것보다 다리는 다리 좀 보자 예선 6조 1위 호주의 애니 선수 2위와 3위 선수의 기록은 순위를 가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? 판독을 위해 잠시 인트로 보고 오시죠! 인트로 케어! 먼 하늘나라에 있는 엄마가 그리워 달리고 엄마가 보고 싶고 그리워 복받치는 서른이 달리며 이를 악물고 달리던 아이, 한이. 엄마에게 약속했어! 이기겠다고! 난 엄마에게 약속했어! 울지 않기로! 엄마에게 보여드릴 거야! 하니가 끝까지 달려서 이기는 걸 보여줄 거야! 달릴 거야, <웃음> <웃음> 이길 거야.